코로나19로 바뀐 세계의 일상, 현지 교민들을 통해 알아봅니다. 지난 12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현재 백신 모범국가 반열에 올랐는데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1월 중순까지만 해도 만 명이 넘는 확진자 때문에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왜 이렇게 높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확 확진자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백신의 효과가 이제서야 잘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종 중에도 최고 신규 확진자 수를 경신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100명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가 되었고 빠른 접종 속도를 기반으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접종을 아직 안한 인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접종을 할수 있는 그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라 나와 있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1800만 명분을 더 이제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3차 접종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항체를 유지하기 위한 3차 접종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금. 약 900만 명분의 백신까지 추가적으로 계약한 이스라엘. 지난 18일에는 실외 마스크 필수 착용 지침을 해제하는 등의 방역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예루살렘 시장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많이... 벗고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기분이 새롭죠 <웃음> 아직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좀 겁이 나서 아직 쓰기는 했는데 아 진짜 돌아오는 건가 어색하기도 하고 네 진짜 이스라엘의 봄이 찾아왔구나 약 1년 만에 되찾은 평범한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는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의 한해 서지만 식당과 카페를 마음 놓고 이용하는 게 꿈만 같다는 이스라엘의 시민들 <웃음> 아이들이 학교를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전면 등교가 된게 이제 거의 한일년 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동안 차가운 모니터에서만 만났던 친구들의 손을 잡으면서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젠 함께 식사도 하고, 쉬는 시간도 즐기면서, 뛰놀기 좋은 계절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게 됐습니다. It's It's nice. like kind of so Kids are very happy to come b 한편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칠레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시민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칠레 정부가 굉장히 작년부터 공격적으로 백신을 선구입을 했었고 이제 접종에 대한 의지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전체 인구가 다 맞고 남을 정도의 이제 양을 먼저 이제 구입을 해놨었고 의료진의 화이자 백신 우선 접종에 이어서 중국의 시노백 백신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한 칠레 정부는 일반 시민들에게로 접종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약 40%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는데요. 1월달, 뭐 2월달쯤에는 3,000명 정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4월달 들어서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한 7,000명대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2차 접종 완료 인구가 세계 3위에 달하는 접종 속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는 6천명을 웃도는 상황. 확진자 폭증이라는 5명을 썼을 뿐만 아니라 1일 사망자 수도 1 5 0명을 넘으면서 이동식 시신 보관소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칠레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렸는데요. 백신을 통한 확산세 통제에 자신감을 드러냈던 칠레. 남미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접종률에도 e r 자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 칠레정 o 가 백신을 접종하자마자 사 m i 거 espaldas está el avión que trajo desde China un cargamento de casi 2 millones de d 3단계로 완화를 시켰거든요. 백신을 맞았다고 c 0 0 0 0 0 백신 접종의 안도감과 느슨해진 방역 지침이 맞물려서 오히려 확산세를 키웠다는 건데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겠죠. 아무래도 조금씩 인률도 올라가고 있고, 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백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으로 가봅니다. 접종 속도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챘을 때뭐한 50만 명에서 100만, 100만 명 정도 났거든요, 하루에. 지금 제가 보니까 그뭐 200, 300명 명을 두고 있어요, 하루에. 하루 약 300만 명에게 접종을 진행 중인 미국. 100일 정도면 미국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화이자 모더나에 얀센 백신까지 더해서 접종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약 40%의 사람들이 1회 접종을 마친 상황. 이후에 볼티모어라는 도시에서 얀센하고 아스트라제카를 같이 생산했었대요 그 공장에서. 근데 어, 아스트라제카에 넣어야 될 거를 존슨이 잘못 넣어서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1,500만 분이나 폐기를 하게 됐다라고. 심지어 이미 700만 명 이상이 접종한 얀센 백신. 최근 접종자에게서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며 미국에서는 접종 중단 사태까지 일어났죠. 이렇게 백신 생산과 접종이 중단되면 미국 내 백신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I made sure we have 600 million doses of the m r n o t of either Johnson Johnson and or AstraZeneca. So there's enough vaccine that is basically 100% u n q u e s t i o n a b l For every single, solitary American. 충분한 물량 덕분에 현재는 신청자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접종 후 꾸준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60에서 70% 정도 맞아야 이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 하고 있는데 집단 면역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이제 다만 그래도 효과가 그 정도면 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한 7월 정도 되면 집단 면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약 5개월 하루빨리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사라진 계절이 찾아오길 바랍니다